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어, 옵션 양매수 기프 강의를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오시면 이렇게 글을 남겨놨습니다. 신기한 선물옵션 카페로 오시면 되겠죠. 자 몰빵매매 절대금지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글을 올려놨습니다. 자 몰빵매매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투자 방법입니다. 주식투자에서 잘못 배워온 매매 방식인 몰빵매매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몰빵매매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용을 써서 더 수익을 내라는 달콤한 욕만이 넘쳐났습니다. 고점에 물려 하늘만 바라보는 주식 투자자들은 아직도 고통에 허구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물방 매매를 이 선물 옵션 시장에서 감행하고 있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잘못 배워온 결과일까요? TV, 방송, 인터넷 카페 등 무수히 많은 곳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주식 투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도 않았으며 투자주체들이 누가 있으며 누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고작 한다는 것이 차트 분석입니다. 과연 차트 분석만으로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결과는 아마 참혹할만큼 지금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동량 파악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분석 대상 1호입니다. 그들의 매매 방식과 수익을 취하는 형태를 이해해야 하겠죠 그들은 왜 우리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무지몽미한 투자자가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도 저개발 단계의 금융환경에 구속되어 그들의 첨단금융기법과 자금력과 금융지식에 대응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금융지식이 부족합니다. 주식투자자는 애초부터 선물옵션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투자를 감행하였으니 어떻게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수익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종잣돈으로 밑바닥에서 일어나도록 많은 훈련과 연습, 그리고 모의 투자, 증권 시장을 이해해야겠습니다. 아울러 빨리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위클리 옵션을 정복해야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이 기회는 다가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도 불철주야 연구하신다면 분명히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 7.8기의 0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후여 연속 속에서 성공으로 수렴해 나가리라 확신합니다. 수많은 동영상 속에서 진주같은 아이디어를 캐치해낸다면 그 속에서 스스로 체험하여 터득해야만 진정한 자기실력이 되리라 믿으며 받아들이는 그릇이 되어야 그 지식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작정 질러대는몰빵매매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투자 방법임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심기일전하셔서 다시 이대로 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 신한설물옵션 카페에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몰빵매매 절대 금지 위험성을 경고해 드렸으니까 선물 옵션에서는 이걸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몰빵매매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우리는 그 이후에는 하늘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자 양매수를 아침에 지금 계속해서 음성이 없는 상태에서 틀어 드렸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조금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이제, 콜 360하고, 풋 u 340짜리를 0.76에, 0.76에 10개씩 잡았습니다. 190만원, 190만원. 그죠? 이 양매수가 지금 11시 35분이잖아요. 마이너스 60만원이죠. 그죠? 아직도. 그래서 여기서 올라간다는 확신을 갖고 추가 진입을 했습니다. 양매수의 변형 기법입니다. 양매수의 변형 기법인데 이 기법을 활용하면 상당히 또 확률이 높아지니까 금액을 다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걸 들어가고도 뭐한 30% 밖에 안 들어가야 돼요. 그죠? 좀 들어간 게 지금 240원, 총 60, 60, 600만원인데, 음, 들어간 게뭐 30% 내지 40%만 들어가야지, 되 아직도 60%는 항상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장이 또 어떻게 될지, 바뀔지 모르는 거고, 또 하락했을 때는 또 대응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30% 내지 40% 내에서만 매매하는, 대로, 해나 매매하는 방법을 자꾸 익히셔야 돼요. 그죠? 이거 완벽하게 지금 뭐, 이걸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죠? 완벽하게 수익을 낼것 같으면, 뭐, 여기 강의하지도 않겠죠, 그죠? 항상 후회 연속입니다. 후회 연속.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예, 결정적일 때, 예, 털고 나와야 된단 말이죠. 자이 양매수 기법을 지금 변동성장에서는 양매수 기법이 통합니다. 통하니까 음, 활용도가 높으니까 한번. 근데 양매수가 항상 승리를 하지 않아요. 90% 이상은 깨집니다. 깨져요. 오늘 한 3부에 걸쳐서 한번 이걸 계속 가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여기는 0.98에 지금 들어갔죠, 그죠? 들어가지고 지금 1.83 됐습니다. 프로테지는 86%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죠? 양면수를 하더라도 예,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다양한 기법이니까 예. 스트레들, 스트렝글 뭐 그런 거아닙니까 예, 지금 그. 스트랭글 지금 시트랭글인데 변형된 스크링글로, 스트랭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매수, 스트랭글 양매수, 양매수 한마디로. 자, 이게 지금 양매수가 만약에 플러스 날 때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부 방송인데, 3부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살펴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선물이 지금 354.6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11시 38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하면은 또 사람들이 잘안 보니까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또. 계속해서 3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미수 기법 강의 계속해서 이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 그대로 어, 이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